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3개월 동안 영어 회화 프로젝트 영상을 이제 올렸었잖아요. 제가 원래 4월 1일 날 그때 영상을 이제 4개월째 되는 과정을 찍어서 올렸어야 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3월 한달 내내 사랑니도 뽑고 그 회복 기간도 있고 조금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랬어가지고 결론은 제가 한달 내내 영어 회화를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고요. 제가 요번에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영상들을 올리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3개월 정도 올리고 나서 느꼈는데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실력이 느는 속도라던가 이런 게 느린 건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느리고 좀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공부를 정말 깊게 깊게 한다기보다는 좀 얕게 오래오래 오래 보고 하려고 했던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영어 쉐도잉만 따라하고 원래 단어라던가 문장 이런 것도 외웠어야 했던 건데 약간 그런 걸또안 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보고 쉐도잉 따라하고 단어 모르는 거나 문장 외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바로 외워서 그걸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하는 동안 조금 사실 게으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3개월을 했어도 그렇게 많이 들리는 것도 많이 없었고 또 단어를 안 외우고 그냥 무작정 따라 했다 보니까 따라 하는 거에만 급급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영어도 바로바로 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얻고 제가 결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3개월까지 올렸으니까 3개월 더 해서 6개월째 되는 달에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한, 달, 한 달에 하나씩 이제 과정 올렸던 거를 중간 점검하듯이 영상 올리려고 마음을 조금 바꿨고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4개월째 되는 3월달에 영상을 안 올렸었던 이유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비록 한 달은 안 했지만 은 6개월째 됐을 때 영상을 올렸을 때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영상을 지금까지 영어 해화 공부했던 과정들을 짤막하게나마 올렸던 이유가 저처럼 영어 헤어를 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은 저처럼 조금 혼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공부에 대한 방법을.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저도 영어 회화를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쉐도잉이라는 공부 방법을 접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는 거를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은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볼수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내고 동기부여를 받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었던 거였거든요. 3개월 차까지 있으니까 그거 영상을 보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6개월 차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봬요. 안녕! 다들 화이팅해요! 화이팅!